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더후입니다 이제 다음주면 은 드디어 드디어 귀멸의 칼라의 무한 열차편이 국내에서도 개봉을 합니다 1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메가박스에서 단독으로 개봉을 하고요. 일주일 뒤인 2월 3일부터는 모든 영화관에서 귀멸의 칼날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귀멸의 칼날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니 그게 도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그래봤자 만화지 뭘뭐 이렇게 난리를 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귀멸의 칼날 무한 열차가 왜 이렇게 기대가 되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개봉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일기가 상당히 빨리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내용이 진행이 되려고 하다가 끝난 기분이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극장판으로 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는 일본 역대 흥행 수입을 지금 막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들인지 귀멸의 칼날이 어떤 기록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역대 흥행 수입 1위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2001년도에 약 316억 8천만엔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기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은 2020년 12월 27일자 기준으로 약 324억 7천만엔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은 8개월 동안 올린 수입이었는데 기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은 무려 73일만에 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극장 흥행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도 이러한 기록을 세웠다는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3 0 0만엔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감이 안오신다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원피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피스 같은 경우 2000년도에 개봉한 장판 1기부터 2020년도에 개봉한 14기 템피드까지 1기부터 14기의 총 수입은 약 380억엔. 그러니까 원피스 1기부터 14기까지 총 수입이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하나랑 60억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참고로 원피스 14기 스피드의 흥행 수입은 약 56억 엔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지난해 10월 30일 흥행 수입 1등이었던 디즈니의 겨울왕국 2를 제치고 역대 개봉 애니메이션 흥행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도대체 왜? 어째서? 뭐 때문에? 귀멸의 칼날 열차가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지 도대체 비법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 스토리는 만화책 기준으로 7권에서 8권의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고요 주인공은 탄지로가 아닌 렌고쿠가 되었습니다 만화책으로는 흥행을 하지 못했던 귀멸의 칼날이 애니메이션으로 출시하면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액션씬의 연출이나 색감, CG 등을 잘 어울리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화책을 보면서 상상했던 그런 액션씬을 기대 이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듭니다. 특히나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는 배경 위주의 CG뿐만 아니라 캐릭터들도 CG화하여서 더욱더 극장에서 봤을 때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책파인데 귀멸의 칼라는 역시나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더욱더 매력을 느끼고 더욱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극장판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니까 27일 당일에 바로 영화를 보러가려고 이미 예매를 이렇게 해두었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무한열차에서 벌어지는 비밀조직 귀살대와 식인혈귀의 혈전을 그린 애니메이션 규멸의 칼날 무한열차 국내 흥행 기록은 어떻게 될지 이런 코로나 시국에 과연 국내에서도 흥행을 할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저는 27일에 후기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영상을 종료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도 귀멸의 칼날에 대한 이야기, 귀멸의 칼날에 대한 의견, 무한열차 편에 대한 기대평을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27일에 올라가는 영상에 당첨자를 발표하고요. 당첨되신 분께는 제가 귀멸의 칼날 굿즈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럼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